오늘의 미션 이 있죠. <웃음> 오늘의 미션은 핸드폰을 일단 킨다. 자기 건너야. 맛을 먹는 거야. 일단 그 어플리케이션 다운받는 그거를 한번 열어보세요. 어 플레이스토어. 일레크이라고 보면 되겠죠. 일레크. 거를 공유하는 서비스가 있더라고 음 내가 저번에 그 전동 킥보드 탄거 영상 보셨죠? 네그 전동 킥보드를 타고 지나가다가 봤는데 음. 이게 마포구 신촌 그리고 이대 안에도 있더라고 이 지도에서 확인해보니까 이대 안에도 있어 이대 안에? 어. 지금 정, 그 본관 쪽에 있어요 음 그래서 우가 본관 쪽에 가서 한번 타보고 음. 오늘 이용하는 그 후기를 남겨볼까 어.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지금 우리가 음. 여기 있잖아. 음. 근데 여기 지금 이대 안에 만화 꽤. 아까 보니까 내가 한대 있고 정문 앞에도 세대네 대가 있어요. 대박. 그래서 우리가 학교 아니랑 우리 신촌 일대를 한번 타보는 경험을 어떠십니까? 어떠십니까? 쫙! <웃음> 15분 오. 쿠폰이 들어왔어 네. 무료 쿠폰. 지금 15분 쿠폰 왔는데 칠일 남았어요. 빨리 타야 됩니다. Hurry u 회원가입 일단 그걸 해야 돼. 전체 다시 아 <웃음> 나 얘를 한번 가서 보고 싶어. 나 운동장 있는데 두 대가 있거든. 요걸 또 찾으러 가겠습니다. 일단 공간 쪽에 하나 있는 것 같아서, 거기로 가봅시다. 오케이, 오케이. <웃음> 내가 며칠 전에 내가 여기서 이제 주차하고서 핸드폰 이렇게 보다가. <웃음> 너 창을 <어째 웃음> 파손이야 이거. <웃음> 죄송합니다. 나 여기다 진짜 세게 보였었어. 며칠. 나는 궁금한 게 지금. 는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곳만 탈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내 생각에 그 바운더리서 반남만 하면 되는 것 같아. 진짜 저기 있다. 저기. 저기 뭐야? 저 빨간 거. 어. 저거야. 저거야. 아제동데 세대 나오신 분인데 이렇게 숨차시면은 아 죄송합니다. 제가 운동한 지가 어몇 년인지. 아까 지도를.. 오! 봐봐! 거의 위치가 똑같지 지금? 다 왔어 다 왔어 대박! 대박! 대박 대박 대박 대박 <웃음> 신기하지? 어. 대박 찾았어 우와 진짜 근데 이거 위치 되게 똑같다 짱. 빨리 한번 찍어야겠는데? 알았어 자전거야? 찍어 <웃음> 하나 둘셋 너 <웃음> 운동을 해 너무 힘들어 너무 오래 <웃음> 되게 좋아보인아잉아괜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아아괜아아 QR코드 해가지고, 황금해제. 상금의, 예. 좋다. 전원 누르면, 이렇게 모드가 들어오고, 모드를 음. 이렇게 누르면, 미디움, 하이, 음. 이렇게 하면 속도가, 아까 파워가 세지더라고, 음. 진짜. 가봅시다. 아, 이게 의자가 되는구나. 하이를 누르면 엄청 갑자기 빨라진다. 힘이 엄청 세어 로우는 거의 반응이 없고. 우와. 지나가다 만났어. 도착. 호문이또 완전 오르막이니까. 호문에서 한번 가볼까요? 가던가? 어? 하고 가야죠. <웃음> 놓고 가다니게 무슨 막말이세요. 아, 이게 베리야. 베리 여기 있어. 본격 오르막, 본격 오르막. <웃음> 어땠어? 아 조금 힘들어 <웃음> 그렇지? 완전 그냥 자전거였으면 진짜 하이로 났어 아너 하이로 났어 음자 그럼 홍대 한번 가볼게요 홍대 한번 올라갔다 와보려고요 그래서 제일 세게 났는데 지금 산이세 개가 있는데 제일 낮은 거 중간 제일 높은 거 있어가지고 제일 높이 한번 해보고 올라가 보려고요 대박, 잘 가는데? 아니, 그요 아, 진짜 <웃음> <웃음> 개인적으로 근데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아. 대답입니다. <웃음> 쪽에 벨이 있더라고요. 왼쪽에 이렇게. 그리고 괜히 좀 올라올 수 있는데 평소에 운동을 좀 하신 분들이야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저희 기숙사까지 정점 한번 찍고 내려가는 걸로 합시다 아 <웃음> 다시 출발 <웃음> 아니 근데 진짜 숨지는살아있습니까 저기 좀 보세요 저기 저기 안산 둘레길 안산 와 안산 벚꽃 펴어있는 길이 아직도 있고 이 봐봐 이게 얼마나 예뻐요 우리. 여기 메타세클 큐요 근데 진짜 내가 아주 보고 싶었던 게 뭐냐면 어플을 보면 내 기억에 이쪽 지역은 빨간색 그 구역이 아니었거든 이렇게 벗어난 지역들은 음. 주행이 되네요 킥고인 같은 경우는 속도가 줄어들면서 아예 주행이 안 되게 돼 있는데 지금 일레클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로 이 빨간 구역 안에서 반납만 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좀 학교 학생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정문회 반납을 하는 곳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다시 누르세요. 정지를 너무 오래 누놓으면 꺼지는 건가봐. 꺼졌어? 어 저, 아, 저도 저 꺼졌었어요. 다시 했어요. 자 공포의 내리막길. 자 여기 빨간 바운더리 안에 반납을 했고요 탑승 종료 누르시고 누르면 스마트 락이 아 직접 손으로 잠가주래요 아, 아 이렇게 아 이렇게 하면 오 탑승 종료 쿠폰 사용이 있어요 에? 저 탑승 종료 지역인데 아 약간 보 이게 GPS 이렇게 잡네 거의 같은 지역인데 GPS가 약간 뒤라고 잡나봐 자 그러면 다시. 야, 이 GPS 이상해. 나한 바퀴 저기 갔다 와야겠다 저쪽으로. 이? 하기. 아까 카드 등록해놓길 잘했다 응. 이렇게 세대가 나란히 안녕 즐거웠다 아 땀난다 아 진짜 땀난다 근데 진짜 아짜입니다 아까 되게 힘들어 하셨던 분 같은데 제 느낌에 어, 노노. 또 이용할 거예요 오르막을 완전히 그냥 올라가기엔 좀 힘들어 음. 하체 좀 한 번에 스쿼트 한 30개 정도 할수 있는 분이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 하지만 그, 저처럼 10개도 힘들어하는 그런 일반 여성이나 노약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는 최근,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가요? 그게 <웃음> 이제 약간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런 건 이제 지금은 전동 스쿠터는 다 한강에서 탈 수가 음. 없어가지고 음. 그런 부분을 좀 사실 한강에서 타면 되게 좋을 것 같긴 하지만 음. 좀탈수 있는 지역이 당연히 제한을 해야 될것 같아요 너무 위험해가지고 맞아 위험한 어, 어. 것 같아 어,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는 좀 위험할 것 같아 자전거 전용 도로에서 음. 탈수 있게 하면 딱 그러니까. 적당할 것 같습니다 자전거 전용 도로는 가능하대요 저건 음. 자전거로 분류가 돼서 <웃음> 자전거가 가능하대요. 맞습니다 저거는 네, 네. 맞습니다 차 네. 그래서 오늘 어떠셨어요? 아 너무 너무 음. 신선하고 즐거 재밌었죠? 네 너무 재밌었어요. <웃음> 킥코잉은 조금 더 짧은 거리를 갈수 있다면 약간 음. 이거는 장거리를 앉아서 가니까 아무래도 자전거다 보니까 음. 갈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음, 레버를 당겨서 하는 건줄 알았는데 레버를 당기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손에서 오토바이처럼 아, 음. 레버를 당기는 건줄 알았는데 그 레버를 안 당기고 그냥 음. 하는 거라서 좀, 좀 사용자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어차피 아, 자전거만 탈수 있으면 배달 구르면 저절로 그러니까. 속도가 빨라지네 내리막을 갈 때는 이제 로우로 놓고 천천히 밟으면서 가고 어, 좀 오르막이 있다 할 경우에는 하이로 놓고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평지는 미들! 그래요? 로우로 놓으면 안 돼요 평지는? 아, 미... 사실 어차피 우리가 운동하려는 목적으로 타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네. 그래서 어쨌든 전기자전거의 그런 어, 장점을 잘 살려서 활용을 하시면 될것 될것 같고요. 어쨌든 저희 학교는 일단 기본적으로 오르막이 많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는 잘 이용을 할수 있지만 그래도 오르막에서는 좀 이렇게 울, 운동을 많이 하신 하체가 좀단련이된 것과 플러스 이 전기자전거가 잘 만나야지만 어, 잘 활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 번에 스쿼트 30개 이상 <웃음> 하신 기들만 기준, 기준. 오르막길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처럼 스쿼트 한 번에 10개 잠깐 아, 힘듭니다. 어쨌든 저는 한 번에 올라왔어요. 이분은 가능합니다. 다음에는 저는 한번 약간 그런 좀 시내도 한번 나가보고 싶어요. 그래서 시내에 한번 타는 것도 한번 보여드리는 걸로 하도록 아,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나 <웃음> <웃음> <웃음> 안녕 나 보조 출연 안녕 음대에서 들리는 뭔가 피아노 소리 되게 좋다.